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메타콩콩님의 슈퍼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아바타 00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계속해서 소개 드려왔던 프로젝트 바이 프로스트의 서비스 중 가장 최근에 오픈한 NFT 오픈마켓 비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몰은 NFT 컬렉션 아이템들을 유저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일반적인 NFT 오픈마켓과 다른 커뮤니티 기반 오픈마켓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커뮤니티 피를 쇄어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는 업계 최초로 도입한 기능으로 특정 NFT 아이템 홀더들에게 해당 NFT가 판매될 때마다 거래 수수료의 일정 비율이 홀더들에게 분배됩니다. 일종의 NFT 스테이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몰에서 베이크샵 1 2 4 9의 거래가 이뤄져 해당 거래에서 발생된 수수료가 1위더이고 이중 커뮤니티피로 할당된 수수료가 0.5이더라면 부몰 지갑에 연결된 모든 베이크 홀더들에게 0.5이더를 골고루 나눠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NFT 컬렉션의 홀더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홀더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커뮤니티가 커지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과 프로젝트, 커뮤니티, 모든 생태계의 공생관계를 생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레퍼럴 코드를 통해 유저들이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확대에 기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생태계 확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몰에서는 스마트월렛 기능이 사용되는데 이 기능은 NFT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좀더 빠르게 진행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구매자가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판매자가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해당 네트워크의 서명을 해 거래가 이루어지는이 과정을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진행되게 빠르고 편리한 NFT 아이템 <웃음> 거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비몰에서는 유저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래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1에서 3 이더 상당의 NFT를 래플 참여자에게 에어드랍하게 됩니다. 참여 방법은 1달러, 3달러 상당의 이더를 지갑에 준비한 뒤 비몰의 지갑을 연동해줍니다. 이후 래플 이벤트 페이지로 접속한 뒤 지금 응모하기를 클릭, 가격 제한하기를 통해 입찰을 하면 됩니다. 경매 종료 10분 전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최대 3위 더의 NFT가 에어드랍됩니다. 이몰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